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 들은 거 퀴즈를 풀어야 돼가지고 그거 풀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 또 일도 있어가지고 한 귀로 듣고 <웃음>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그리고 새로운 딜 계약을 했답니다. 9월 14일 날첫 미팅하고 날인까지 진짜 세 달하고 일주일이 더 걸렸어요. 너무 행복해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제가 주문했던 캐시미어 머플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머플러 좀 좋은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소재 캐시미어 100인 걸로 알아보다가 이 고비 캐시미어 브랜드가 되게 괜찮아 보여서 여기서 하나 샀어요. 색깔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약간 톤 다운된 색이 약간 너무 밝은 베이지보다는 여기저기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색깔을 샀습니다. 1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만족입니다. 아주 올 겨울에 휘뚜루마뚜루 잘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할게요 오늘 IR 두건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와인 픽업을 하고 가야 돼서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자잔! 이게 뭘까요? 이거 안마기거든요.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목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고 어깨, 봉아리 허벅지 다할수 있는 안마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거를 종아리를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스위트홈에 나오는 괴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 오늘 휴가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요리를 해 먹으려고요. 메뉴는 떡볶이. 흠금없는 야채이긴 한데, 냉장고 있어서 그냥 넣으려고요. 청경채를 넣은 떡볶이를 해보겠어요. 아니, 막 마라탕, 마라 떡볶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마라탕에 청경채에 넣잖아요. 칩한 소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이 없고 떡만 있어요. <웃음> 저떡 탄수화물 좋아해가지고 떡순이라서. 나있는 음~ 맛있어~ 손집 저희 집이고 현관길 고양이 여러분 저 줌으로 해야 됐던 거 마무리를 했고 어제 이렇게 꽃을 받았습니다. 제가 꽃을 엄청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기분은 좋았어요. 이거 어떻게 꽂아줄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에어팟 2에요. 저 이거 제 사수님이 1년동안 고생했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진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어팟이 진짜 제일 처음 나온 옛날 에어팟이거든요. 야 언제 미오오 대박 진짜 이거 이거 그거 되는구나 제말 소리가 잘안 들려요 미쳤다 아 <돌> 나 어떨 여러분 저는 나가기 전에 요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답니다 사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미 뜯어봤는데. 신지는 않고 거의 모셔두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크림 플랫폼을 통해서 받았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진짜 정품만을 취급하는 여기서 다 검수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일반 그냥 신발 쇼핑몰들이랑 다르게 약간 소셜 기능이 있어서 앱 내에 가시면 은 스트릿 패션이나 약간 이스니커즈를 활용한 패션들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발 고를 때 그런 사진들 참고를 많이 했고 조심조심 이렇게 보시면 크림에서 베리파이 트 됐다는 이런 것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힙한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실착이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재고가 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실착하기 어려운 것들을 착용샷이나 코디법을 통해가지고 참고해서 구매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오 로블리크로 제품을 받았어요. 짠! 진짜 예쁘죠? 여기 앱 내에서 막 크림 챌린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주제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은 포인트나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신발 덕후 친구들은 이미 이 어플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발 이렇게 들어가면 은 이렇게 이 한정판 신발들의 거래가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주식보다 <웃음>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실제로 신으려고 구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그냥 진짜 사놓고서 한 번도 소장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신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을 다시 되팔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어플입니다. 남이 샀던 거를 사면 은 되게 그 리스크가 정품이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앱 내에서 그런 검수들을 다 해주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짠짠짠 짠! 너무 예뻐요 저는 오늘 원피스를 입을 거라서 오늘 로퍼를 신고 요거 착샷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 여러분, 저는 졸업장 받으러 학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니 그럼 등심? 근데 이게 양이 엄청 많진 않아. 고맙습니다. 방으로 별로... 어, 몇개정훈이 방에 해 줬다 생각하면는안하그 네. <웃음> 그게 막나마더라서해주게 아니니까. 그니까사분할 걸. 네. 이 네. 3층. 졸업장 가셨어요 학사는 이제 학사 돌입니다학사는그거 마치고 내가 채플채플 채플 들을 때채플 끝나고 저기서 셔트 버스 타고 아, 힘들어. 수업 가려고 막이 계단을 진짜 한숨에 달렸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어떤, 뭐다 정해 손님이 쓰신 건데. 진짜 대박인거는 이거 진짜 다팬 정혜수님이 쓰신건데 대박인거야 <웃음> 이렇게 혜수님께 혜수님 <웃음> 오랜만에 왔습니다 혜수님 대단해요 영탁보다 <웃음> 혜수님이 대세네 어, 짠 따라란 요렇게 경영이랑 벤처경영 경영학사 벤처경영학사 요렇게 저는 복전생이라서 요렇게 받았어요. 저 드디어 척척 학사입니다. 물론 실상은 뚝딱뚝딱이지만 아직. 저는 내일까지 휴가인데 제가 1월 5일 날 투심을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심 보고서를 아직 너무 못 써가지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보고 일찍 자고 내일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날 출근하는 거니까 좀 여유있게 출근을 하려고요. 기묘한 이야기 봐야겠다. 보던 거. 아, 사실상 휴가 마지막 밤 즐기겠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이거 어제 더샘에서 아이라이너랑 컨실러 사가지고 받은 사은품으로 받은 립인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목요일엔 소개팅 오렌지 요거 <웃음> 하나 챙기고 오늘 휴가인데 저는 일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슬슬 회사에 나가보려고요 저녁 아 점심 약속도 있어가지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효율도 별 좋지가 않나요? 소설의 효율은 특히 VOD는 진짜 아치던데스케일 <목소리> <schools 근데>. <목소리> 감나기 하는 요소들이 있고 막는 요소들이 있는데 <목소리> 그 막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는 얘기가 많나요? 뭘 SK를 막는 거가이나데은그고이크 <목소리>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는안고하 근데 이제는 AWS 들어가 클라우드 많이 나오니까 그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밥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꽃을 받았어요. 요즘 뭔가 꽃을 선물 받고 있어서 <웃음> 어색하고 기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 받은 샴페인. 특별한 일 있을 때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고요. 저는 렌즈를 사고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내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요 투심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1월 1일 해 바뀌고 주말에 맨날 출근했거든요. 근데 잘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 나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